매년 추가 접종을 해야 하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 TV 설치현수 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안 하고 있었던 건데요 강아지 예방접종 스케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류를 먼저 볼게요. 종합 백신, 코로나 장염, 켄넬코프, 신종플루, 광견병. 그래서 총 다섯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는 그놈과는 다른 코로나예요. 장염을 일으키는 강아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백신이 있는데 종합백신은 왜 종합백신이라고 불리우냐? DHPPL이라고 해서 다섯 개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우리가 종합백신이라고 해요 DHPPL은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홍역과 파보장염 이두 개가 우리 어린 강아지 그리고 성견들 특히 홍역은 성견들에게까지도 목숨에 위협을 줄 만한 위험한 질병들이고 정말 위험한 것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1차 접종은 종합백신과 코로나 장염 이 초록색 두개 보이시죠? 종합백신과 코로나 장염 두 개를 맞고요. 언제 정도 시작하냐? 태어나서 6주에 1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빨리 맞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 강아지들이 태어나게 되면 엄마 젖을 먹어요. 젖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항체들을 주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항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맞아버리면 이 접종이 오히려 무효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체이행 항체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 보통 6주부터 1차 접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접종에 종합백신 종합 코로나 2차 접종에도 2주 간격을 두고 맞게 되는데 2차 접종에 종합백신 코로나 3차 접종에 종합백신 캔넬코프 4차 접종에 종합백신 캔넬코프 그리고 5차 접종에 종합백신 신종플루 그리고 6차 접종에 신종플루와 광견병을 맞게 되는 거죠. 어, 더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맞아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거는 추가접종이실 거예요. 사실 추가접종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 백신을 이렇게 많이 맞아도 되는 것이냐? 어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맞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요.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추천하는 백신의 방법이 달라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백신을 이렇게 5차 접종까지 맞는데, 어, 내가 찾아보니까 어디는 3차 접종까지 맞는 것도 있던데, 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나라는 왜 지금 계속 오차까지 했었냐면 아무래도 이 분양 환경 입양 환경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대부분 이 파보나 홍역은 어디서 걸려오냐 대규모 번식장 아니면 샵입니다 주로 번식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잠복기가 보통 10일에서 막 길게는 한 달까지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 대규모 이 비위생적인 불법 방식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수의사 선생님들이 예전에 모여서 아 우리나라는 5차까지 해야 한다라고 해서 종합 백신을 이렇게 5차까지 맞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3차까지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필수 백신이 아니었고 보호자님들한테 그냥 추천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전염력이 뭐 98%, 99%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필수 접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견병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안 맞으면 과태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200만 원이고 두 번째가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견병을 1년에 한번 맞추는 거는 법이에요. 다른 건안 맞춰도 광견병은 1년에 한번 맞춰야지 돼요. 이건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봄이랑 가을에 광견병 접종 기간이라고 공고가 떠요. 그때는 뭐냐면 광견병을 싸게 맞출 수 있을 때예요. 한 5,000원? 와우! 매년 추가 접종을 해야 하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접종은 한 대씩 맞으면 됩니다. 1차 접종할 때는 종합 백신은 다섯 번 코로나 장염은 두번 케넬코프 두번 신종플루 두번 광견병 한번 맞았었죠? 추가 접종할 때부터는 그냥 다한 대씩만 맞으면 돼요. 종합 코로나, 켄넬코프, 신종플루, 광견병 그래서 보통 종합백신과 코로나를 맞고 켄넬코프와 광견병을 맞고 그리고 뭐 신종플루를 따로 맞는다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맞으면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예방접종하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중요한 게 접종을 하고 나서 한 3, 시간이 된다고 라 한다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왜냐면 사람도 그렇지만 접종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백신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막 눈이 빨개지면서 붓고 입주위가 막 붓고 구토를 한다거나 기력 저하가 나타난 것, 나타난다거나 것나타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진짜 안전하게 두세 시간 정도는 같이 있어주는 게 좋고요 30분 정도는 괜찮으면 한 시간 정도는 그리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라 한다면 병원에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